안녕하십니까. 위드 스피치 대표 이경화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하는데요. 어, 오늘은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경쟁력이다. 이 책을 쓰고 많은 그 수강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역시 정말 목소리가 아주 중요해. 진짜 중요해. 다시 한번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어, 고객을 최일선에서 만나시는 분들 이 목소리로 인해서 신뢰감을 줄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눈얼거리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고객님들이 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호흡과 발성이 중요한지 정말 온몸으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호흡량이 중요한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아주 네, 이 호흡량을 키우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호흡량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호흡량 역시, 어,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아랫배 부위, 특히 복식 부위에다가 호흡량을 좀 채우셔가지고요. 그 호흡을 다시, 어, 발성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배출이라고 하니까 좀, <웃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 과정은 어, 숨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내뱉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호흡량은 어, 점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어, 호흡량이 중요해 어릴 때부터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단한 번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수업을 받으시면서 조금씩 체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호흡량이 늘어나면서 목소리 크기가 바뀌고 어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어 스스로 그걸 느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그 보람감 스스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다라는 거 수업을 통해서 자주 그런 모습을 뵙는것 같습니다. 어미들 스피치 학원에서도요. 그래서 총8 과정, 그러니까 8 단계 어, 목소리 교정 그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이 호흡량을 늘리는 것을 매 수업마다 어, 교정하고 훈련하고 코칭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호흡량이 너무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리고 우물거리, 위데 스피치 학원에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뵙게 되면 열심히 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웨드 스피치 학원에서 목소리 교정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